결론을 내리자면 이런 것 같아요. 강사는 수강생에게 무언가를 가르치지만 사실은 그로 인해서 강사가 배우게 되는 그리고 내면에 쌓이게 되는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많다. 안녕하세요. 유명강사노랑감사입니다 오늘은 강의 생활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수강생 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사실 뭐 이건 지, 개인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뭐 다른 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공감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강의를 30년 정도 하다 보면 참 별의별 사람들 다 만나겠죠 그 중에 지금 딱 떠올려보면 두 사람이 기억이 나요 제가 강의를 이제 하다가 중간에 대학 강의를 좀 했던 적이 있습니다. 제가 대학원을 처음, 이제 야간 대학원을 입학한 게 1999년 가을학기인데 입학하자마자 인천에 있는 2년제 대학에서 강의를 처음 하게 됐어요. 그러면서 음 대학이라고 하는 곳에서 강의를 시작해봤는데 그러다가 2002년도 제가 대학원 졸업을 하고 석사학위를 받고 난 이후에 몇 군데 이제 또 강의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중에 서울에 있는 이제 4년제 대학에서 교양 과목 강의를 했습니다 꽤 오래 했어요 교양 과목으로 컴퓨터 그래픽을 가르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정식 명칭이 교양 컴퓨터 그래픽 이었고요한 한 학교에서 한 8년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2002년부터 아, 7년이군요 2002 3 4 5 6 7 8 9에서 중간에 1년이 쉬었었으니까, 네, 7년을 했습니다. 그런데, 어, 제가 강의하던 첫 해, 생각해보니까 이제 가을 학기더라고요. 그니까 2학기 때, 개강 첫날, 딱 남학생 하나가 되게 눈에 띄었어요. 어, 성격이 밝고, 쾌활한 친구였었고, 등치도 되게 좋았고요. 키가 180이 넘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, 이게 이제, 그때 제 기억으로는 수업이 아마 점심시간 끝난 이후에 오후 수업이었던 거다 기억을 하는데, 이 친구는 항상 이렇게 밖에서 농구를 하고 들어오는 것 같아서 가끔 농구공동 들고 들어오기도 하고 이제 땀에 젖어서 들어오기도 하고 보면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 되게 긍정적이고 밝은 에너지를 갖고 있는 친구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되게 성실하고 제가 사실 되게 과제를 많이 내줬어요 그러니까 교양과목임에도 불구하고 과제를 좀 많이 내줬었고 학과 구분 없이 심지어 학년 구분도 없이 들을 수 있는 과목이었거든요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다 들을 수 있었던 과목이었는데 주로 이제 듣는 학생들은 2 3학년들이 많았었고 그 다음 1학년 4학년 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교양과목이고 하다 보니까 졸업을 앞둔 학생들은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었겠죠 음또 하나 이제 특징이 뭐냐면 교양과목 이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성적평가가 상대평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잘 해도 어쩔 수 없이 1등부터 꼴등까지 줄을 세워서 앞에서부터 순번으로 끊어서 점수를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좀 있죠. 그래서 사실 이제 학기 끝날 때마다 되게 고민을 했었던 기억도 나고요. 어, 그 당시에 싸이월드가 막태동했던 시기부터 이제 제가 싸이월드에서는 클럽이라는 명칭으로 지금 이제 네이버나 다음에 있는 카페 같은 그런 기능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수강생들 관리를 좀 했었거든요. 질문도 받고 뭐 수강생들 과제도 사이월드에서 받고 이제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. 그 학생 이로 돌아가서 보자면 진짜 열심히 나왔었고요. 과제도 정말 잘했었고 되게 성실했었고 그래서 보면서 그랬어요. 야저 친구 진짜 매력적이구나 여학생들한테 지금 인기도 많겠네 뭐 이런 생각도 했던 기억도 납니다. 그런데 이 학생이 중간고사가 끝나고 갑자기 안 나오기 시작했어요. 그랬어요.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의 좀 트라우마 같은 게좀 있어서 강의를 듣던 사람이 갑자기 무단으로 안 나오기 시작하면 확인을 안 해요 그게 이제 예전에 있었던 일 때문에 뭐 저로서는 그것도 이제 트라우마라면 트라우마 일수 있겠죠 그래서 직접 안하고 다른 사람한테 대신 해 달라고 하거나 뭐가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자면 이제 학원 같은 경우에는 행정직을 담당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부분들한테 부탁을 하거나 이런지 직접 연락을 안 하려고 하는 편인데 사실 대학이라고 하는 곳에서 시간 강사가 교양 과목을 강의하면서는 그런 걸 부탁할 수 있는 상황이 좀안 되죠. 그래서 오히려 학생들한테 일일이 연락을 하고 이럴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만 그 학생은 참 신경이 쓰여서 제가 이제 그, 그 친구의 학과 사무실로 연락을 해서 물어봤던 기억이 나요. 그래서 물어봤더니. 어, 지금 연락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. 그 학생이 자기네도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 현재 연락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표현을 좀 뭐하지만 한마디로 거의 실종에 가까운 상황이었던 거죠.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막 그러고 결국에는 이제 뭐 별다른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그리고서는 이제 그 학기가 끝이 나면서 절반 이상을 이제 그 결석을 했으니 어쩔 수 없이 이제 성적도 F 학점리를할 수밖에 없었죠. 그랬는데. 2년 뒤였던 었 걸로 기억합니다. 2년 정도 뒤였던 것 같아요. 그 학생이 다시 나왔더라고요. 그래서 사실 깜짝 놀랐어요. 그러니까 이제 결론부터 말을 하자면 이 친구가 갑자기 안 나오게 된 이유가 교통사고 때문이었더라고요. 그래서 많이 다쳐서 휴학체리도 되게 늦게 했었고 사실 뭐 개강과목이고 하다 보니까 학과 입장에서는 이제 일일이 연락을 못 했던 문제들이 있었겠죠. 그런데 또 개강을 했는데 학생 하나가 들어오는데 휠체어를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휠체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눈길을 끌었겠죠. 근데딱 보는데 어본 친구인데 얼굴이 낯이 익은데라생각 처음에 했었어요. 그래서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생각이 난 거죠. 아그 친구구나. 그래서 되게 놀랬죠. 어왜 휠체어를 타고 있지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었고 저걸 안는 척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도좀 했었고 고민을 잠깐 했는데 이제 강의가 끝나고 갑자기 손이 번쩍 들더라고요. 아무래도 이제 몸이 좀 불편하고 또 컴퓨터실이 통로가 딱넓지 않다 보니까 휠체어가 앞으로 나올 수 없을 만큼 좀 비좁았던 거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이제 뒤로 갔어요. 가서 아는 척을 했죠. 아, 그냥 기억난다. 이게 무슨 일이냐고 라 얘기했더니 이제 그 친구가 했던 얘기를 정확히 해보면 뭐였냐면 교통사고 되게 크게 나서 거의 뭐 사경을 헤매는 수준 그래서 집에서도 미처 이제 그 휴학인이 뭐냐 체를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전 병원에 입원해서 한동안 경과를 지켜보다가 이제 의료진들이 아 이제는 시간은 좀 오래 걸리겠습니다만 뭐 재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제이 식으로 판정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제서야 이제 뒤늦게 학기 끝날 때쯤 해서야 이제 겨우 휴학 처리도 했고 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고서는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해 있으면서 2년 동안 음 이제 치료하고 재활을 했는데 그때까지도 일단 휠체는못 벗어난 거고 성대도 다쳤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되게 기침과 목소리가 크고 우렁 우렁한 목소리였거든요.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아주 샤프하게 잘 생긴 유동근 같은 느낌 네, 그런 느낌의 인상이었는데 그런 사람이 그렇게 휠체어를 타고 목소리도 잘안나오더라고요 약간 좀 이렇게 성들 다치면 약간 좀 쉬는 것 같은 목소리 있죠 어, 힘들게 내는 목소리 그래서 되게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웠는데 제가 이제 아까 앞서 말씀했던 것처럼 숙제를 되게 많이 내주는데 이 친구는 아무래도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어, 자네는 내가 과제를 제대로 내지 않더라도 인정할게 라고 얘기했더니 그러지 말라고 자기는 다른 학생으 똑같이 평가받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오히려 좀 머쓱했던 기억도 좀 나고요 그리 이제 이 친구가 진짜 놀라웠던 건 뭐였냐면 학기 끝날 때까지 한 번도 지각될 수 없었고요 과제도 100% 다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오히려 그 친구를 보면서 제가 더 자극을 받고 아 열심히 살아야 되겠어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벌써 오래전이죠 2002년도에 그 학생 처음 봤고 2004년도에 이제 그 학생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던 거였으니까 벌써 그때부터 하지만 16년, 17년 전이니까 오래 전이죠. 지금이야 사실 뭐 저도 오랜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렇게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됐었지만 그때는 참한 학기 내내 그 친구가 참 마음이 많이 갔던 기억이 나고요. 사실 이제 그 이후로 제가 개인적으로 좀안 좋은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. 그럴 때그 친구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. 저한테 많은 용기를 줬던. 그런 학생으로 기억을 합니다. 누군가가 혹시라도 저한테 혹시 강의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학생이 있으신가요? 라는 질문을 받게 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친구는 항상 그 친구였던 것 같아요. 제님도. 아, 이 주제를다가 이야기를 하면 하고 해봤때 딱그 친구가 제일 먼저 떠오르더라고요. 그래서 뭐그 당시에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군대 갔다 왔다 손 치더라도 20대 중반이었을 테니까 그러면 지금 40대 초중반 정도 되어 있겠죠. 어디서 에 뭐하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궁금하기도 합니다. 잘 살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몸은 그 이후로 좀 나아졌는지도 궁금하고 그런 친구가 있었고요.